무엇을 가장 아버지께서 진노하실까?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가장 안좋아하셔 아들, 딸들이 뭐,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 세뇌시키는 것, 뭐 믿기만 하면 구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아들, 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어느 종파나 어느 집단이 모든 착하고 아름다운 백성들이 정신 세계를 지배하느냐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는 집단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그 지혜를 높게 만들어준 그 아버지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 사람과 짐승들의 차이점이 엄청나죠. 인간은 무한한 변화를 이죠 생각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예쁘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들을 만들어놓으셨을까? 대화를 하고 싶어서였어 아버지께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과 자식들하고 대화의 창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런 얘기했죠 지나가다 힘들고 같다면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시부름시부름 얘기하라고 그래서 알나했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항상 질문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아버지께서 인간은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세상에 내보낸 피조물 중에 그피조물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졌다 하는 걸 아셔주기 바랍니다.